와와와 저... 와... <웃음> 와, 깜찍이다 와 쌀타님이다 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직장인 깜찍입니다 최근에 제 유튜브 영상에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근데 그게 쌀타 어? 예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이 재밌어 보였는지 같이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쌀타님은 제 눈앞에 있었고 그렇게 쌀타님과 간단하게 인사를 나눈 뒤유특각을 뽑기 위해 떠났습니다. 일단 낚시장소 근처에서 파밍을 하기 위해 용천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자기장이 반대로 잡힌 점. 이렇게 가면 되나요? 로 안에 건물 안에 있 다음 판엔 교전을 하다가 제가 <failures> 기절했는데. 나이스. Nice. Nice. 님의 백업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웃음> 아, 저기 자기장 확인을 많이 했었네요. 망했네요. <웃음> <웃음> <웃음> 이 작전이 성공하려면 자개장이 좌측 상단으로 잡혀야 됩니다. 높다. 오, 우리 불이 판것 같다. 어 비밀료스 나왔는데? 비밀료스에서 시퍼 나오나요? 나오죠. 나오 확률이 높죠. 여기라 여기였나? 미치가 비밀의 방에서 시퍼를 못 찾은 살타님은 시퍼를 <웃음> 먹기 위해 보급으로 갔고 오. 저는 튕겼습니다. 결과 가 꺼졌네? 와우 어, 그립까지 안, 하셔, 안 하셔도 되는데? 나저살 <웃음> 수도 있는데? 와, 어, 이... 죽었네? 뭐야? 아, 밀어 밀... <웃음> 이걸 굳이 C4에 차를 붙여서 나를 죽이네? C4에 차를 붙이실 수 있는 분은 제보 부탁 직접 편집하시는 거죠? 저 이제 더빙이라 직접 할수는 아... 없어요. 그쵸.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아요는 안 누르지? <웃음> <웃음> 요새, 요새 저도 돈을 안올린지가꽤돼 가지고. 아. 새해에는좀 열심히 올려 보려고요. 다음 판은 운 좋게 10포를 C4 먹고. C4 가세요, C4 가세요, C4 가세요. C4. <웃음> 다리에서 차가오길 기다렸는데 적들이 오지않아서여포를 하기로 했습니다. 타고난, 그런 사람이 타고난, 타 어! 이따 이따 타고난, 타고 하나 침! 확인! 아. 난타와난타이난타 기절 기절. 나이서. 총알 빼 총알 빼 나이스. 기절 오, 기절 기절 잡았다, 기절. 그 그. 살토님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웃음> 아 가비. 아, 생각보다 빨리 사네 저거. 하아가 내렸어요, 내렸어요, 내렸어요, 중... 내렸어요, 내렸어! 아이, 아, 지성, 아, 지성, 지성! <웃음> 내릴 줄 몰랐어. 그 앞이에요? 어, 아, 이게 죽는다고? 핑차의 보소? 파쿠르 했다. 넘어온다, 길 넘어온다, 넘어왔다. 내리실 왔다. 오. 나이스. 아, 이게 살타님 엉덩이인가? <웃음> 잠시만. <웃음> 잠시만요. 험광, 뿅! 아, 기절! 아, 님저손 듯? <웃음> 선빵 두대요 아, <웃음> 관련돼. 아, 어, 10호. 오! 개꿀. 아, 봤어요. 여기, 여기, 담벼락 한 명. 아. 얘네 교전 중인가? 시원하게 박아버리죠. 벽돌집에 가서 박을게요. 네. 저는 님 박은 거 동시에 푸시하겠습니다. 님 문제가 있어요. 왜요? 시발로 바닥에 버기가 통과됐는데요. 아! 저저 <웃음> 저 타서 그냥 같이 갑시다, 그러면. 어. 아, 아나 걸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잘 박읍시다. 가자. 가자. 가자. 요 도망간 저감 오케 이 오케 완료 도망 가이스 <웃음> <웃음> <웃음> 이 역시 <웃음> 게임이 또 길어지겠는데. 아 <웃음> 잠시만요. 어, 잠깐만. 아! 왼쪽으로 온다, 쪽으로 온다. 하나 개 진짜 린이거다 어? 어 아! 와. 느낌, 느낌, 느낌 베린이던데? 아딱내 죽었네? 뒤에서 BRDM 왔어뭐 <웃음> <웃음> 하는지 모르겠죠 <웃음> 슬슬 보이고 있어요 그 내일 뜨는 태양이뭐지 <웃음> <웃음> 그래 아 이거 빨리빨리 해야되는데 그때부터 였어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하나이죠 나이스! 태우고 가방이렇게잘 어, 써? 나거도안 돼요 오케이오케이끝끝오 나이스! 나이스! 나컷컷컷컷컷컷컷스 흥분하 흥분하 하 <웃음> 나이스 와이다아왜 일로 아, 와아 나가지 아 아우. 그렇게 의미 없이 몇 판이 흐르고 이번에도 제가 C4를 아, 발견했어요 아니 쌀타님은 파밍 안 하시나? 그렇게 쌀타님은 다리 앞쪽에 그리고 저는 뒤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에이 어, 오나, 오나. 요 오나 오나 오나. 오나. 아, 패했어요 그렇게 살타 님이 실패를 하고 저는 다이치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안 살타 어, 어, <웃음> <뭐야? 웃음> <웃음> <부쳤구나. 웃음> <웃음> 님은 완벽한 타이밍에 1포를 던졌고 그들은1 0가 붙은지 모르고 달리다가 차를 쏘는 저를 죽인뒤에야 1포가 붙은것을 눈치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게 살타님은 제가 몇날 며칠이 걸렸던 낚시를 단한 번의 기회에 성공을 했고 기분이 좋은지 춤을 계속 추다가 아,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렸쥬? 유바